난 걱정하지 말고. 아, 아저씨. 빨리 켜 빨리 가라고. 야.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하하하 무슨 일이지? 어? 아 어, 누가 앞을 막고 있는 거야? 야 코순아 저기 군인들 아니니? 어 오빠 군인들 같은 게어 갔다 와 보자. 어? 응. 아이 자 조심히 내려와. 자. 어 무슨 일이지? 엄지직이지마아저저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뭐 서울에서 왔어? 안돼 그럼 더분 안돼. 이 바이러스 감염된 SCP들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코큰 SCP 봤어요? 어떤 용건으로 왔어? 아, 저희는 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 길은 차단됐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든 딴 데로 가든 이 길은 못지나간다아 어떡하지 코순아? 아 오빠 잠깐만. 아 왜까지 코가 간지러? 아아 아! 자! 아. 우! 아, 바이러스 감염됐다. 바이러스 감염. 저게 육발이다 아 어! 이 사라! 사라! 도망쳐! 도망쳐! 다죽여버리이냐 둘이 어떻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안 되겠어. 그래 나한테 그 능력 있었지. SCP 0 5 9 나와라. 야. 아 고수라 어서 날타 마을로 가게 빨리 오빠가 똥 내러. 우상 선생님 1식들로 데려다줄게 기다려 코스라 좀만 참아 코스라다 왔어 조금만 어,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아0어 아. 아. 어. 무슨 일이죠? 제가 제0생이0을0 0 0 0 0 0 0 0 0 0 0 0 0 0 코스라 정신 차려. 다나때문이라고 <웃음> 어, 가로수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큰고비는 넘겼어. 이제 안정만, 찾으면돼 아, 행행이안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안 돼. 이, 여기서는 안돼 아, 어,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이 h oh,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것 같아요 어, 어. 뭐, 뭐라고 그런데 아직 넌 사람 모습이잖니 SCP 아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몸이 화가 나면 막 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고봉이라고 했지? 네 부산에 있는 백신 연구소가 있어 그 백신을 맞으면 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어, 정말요? 고가 어디에요 누나 좀 도와주세요 누나 제발 부탁드릴게요 왔어. 나 따라오려 내누라 네, 여기야 고봉아 여기야 내누라어 네, 어, 잠깐만 어, 왜 그래 누나 군인들이 네. 지키고 있네 아, 저 백신을 어떻게 꺼내온 다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위험해 어두워질 때 조심스럽게 가보자 하긴 너무 많긴 하다 그러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누나 그래 <웃음> 자 밤이 깊었다. 경계태세 강화. 경계태세 강화. SCP와 적들이 침투할 수 있으니 경계를 강화한다. <웃음> 내가 일단은 저들을 유인할게. 날미인계로 걱정하지 마. 어 알겠어 요 누나. 누나 미인계 화이팅. 저기요. 어우 저기요. 어우 어우 좀 도와주세요. 어우 어우 좀 도와주세요. 어우 뭐이 여자? 아이 좀 도와달라고 아저씨! 아우! 너이 여자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좀 도와주고 싶지 않나? 안 나? 아니구나 아, 진짜 보봉아 어안먹게 어떡해 아좀 제대로 해봐야 누나! 어 알았어 아이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저기요! 아이돌 출신 나갑니다! 쟤춤좀 보실래요? 우라리러리라리 어? 후! 라리러 좋았어 지금 케어. 어? Oh, 내가 좋아하는 땅콩이네 자, 가만두지 않겠어? 후! 라우라리라니 어때요? 좀잘 치죠? 목을 꺾어주겠어? 야! <entrer>? <Bronze> 봐라� 뒤를 바라봐라. 예? 아 뒤를 보라고요. 너는 똑같다. 어, 뭐라는 거? 아 뒤를 보라니까요. 어 뒤에 뭐가 있는데? 오오 뭐야? 야! 누나, 야너 대단하다 진짜. 자, 자 이쪽으로. 어, 조심 조심. 어, 어 저기 쿠린 쿠린들 어떡 하지? 아 누나. 끝내는 거 보세요. 이야! <웃음> 이번에는 SCP 콩그리기다. <콩구릭이다. 웃음> 아저씨! 에? 야, 너 뭐야? 제눈 봤죠? 그래, 봤다! 뭐, 어떡할 데 죽어라! 오! <웃음> 어? 아저씨! <웃음> 내눈 봤죠? 아, 야, 안 봤는데. 거짓말 하면, 오늘 밤에 오줌 쌀다! 아이 그럴 수 없지. 그래, 봤어. 그러니까, 죽세요 <웃음> 하하 <웃음> 누나 어때요? 오야, 나도 너는 보면 혼나는 거야? 누나는 제외. 어, 너 진짜 너무 신기한 능력을 지녔어. 누나 시간이 없어, 요 빨리! 어 그래, 이쪽으로 가자. 네, 누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이쪽이야, 빨리, 빨리. 네, 드디어 백신을 찾았어. 어? 뭐, 뭐야? 잠깐만. 아니, 군인들이 사방에 깔렸어. 고봉아 니가 아무리 SCP로 변할 수 있어도 너 혼자 가지고 무리야 아이고 누나 여럿이 싸우면 되죠 뭐? 어떻게? 자 이렇게요 싸워라 다치워버려라 아, 얘들아 수고했어 다시 내몸 안으로 들어와 아 좋다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백신, 백신 내 네, 누나, 어, 여기, 여기 백신, 고봉아, 어서, 어, 백신이 백신이 여기 있어요. 어, 어. 봉아내 네, 누나, 지금 네몸 상태가 불안정해. 빨리 그 백신을 먹어. 네, 알겠어요. 어, 어, 아, 아, 아들아, 몸이... 아, 몸이 이상해요. 아아아 아. 아... 으... 어...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어서. 어, 어 간호사 누나. 고봉아. 어,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둘다 살았단다. 백신이 너희 둘을 살렸어. 어, 고순아야고순아 고순아! 일어나봐 고순아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왜안 일어나죠? 아이구잘 들어봐 네? 아 자고 있구나 <웃음> 고봉아 자이 백신으로 SCP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줘 자 받아 어, 감사합니다 이분약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서 모든 SCP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